오늘 리틀 라이트메어 2 방송을 플레이해볼 건데요 노란색 한번뜰 때마다 어, 스쿼트를 20개씩 하는 그런 벌칙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만 이러면서 비명을 제가 그렇게 많이 지를까요? 좀만 바주십시오 오늘 저거 하면 죽습니다요 내일 출근입니다요 선생님들 돌아가면 될것 같은데. 오...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냥 가죽공예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막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죠? 나쁜 분 아니에요.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알았죠? 어, 약간은 머리를 좀 써야 하는 게임 같은데, 딱 봐도, 이거를 이렇게, 개꿀. 어, 저기, 우리랑 같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친구들일까요? 저희랑 같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같은 편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힘 먹도록 합시다. 어디죠, 그 친구들? 어떤 친구인지 몰라도 참 뚝배기를 쪼개버리고 싶은 친구네요. 자, 저 친구 안녕? 너 뭐니? 와, 좀 무섭게 생겼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죽네요. 아이 해머로 갔다가 저 친구의 뚝배기를 날리란 뜻이군요 아 제가 그토록 간절히 말, 바랬던 순간이네요 친구야 안녕 너의 뚝배기를 너무 시원한데요 탁감 죽여주는데요 아, 우리 친구들 뚝배기를 더 많이 먹여줘야겠어요 저 친구야 뚝배기 어뭐 이런 게임이다 있어 진짜 빨리 떨고고 다시 한번 목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시는거지 선생님 실제 고무 고무고무 열매 드셨나요 아마도 이 국자로 왔다가 뚝배 빨간 노래 안 떴습니다. 헬기. 자한놈두 놈. 아 아니 아니. 아니 떴잖아. 빨간색 지금 또. 아. 아. <웃음> 어, 여기는 말 그대로 네, 맞다이 떠야 할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하고 어, 뚝배기를 해머로 갖다 뚝배기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투 대결. 그자자 자조금 봐주세요 안 지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안 지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아 제가 비명 안 지를 수 있었는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여기서 친구 야야 야, 가자 어? 뭐야 아뭐 있게? 어? 어? 어 예? 어, 아! 아! 아 이게 원? 원주인공이 얘가? 아, 얘가? 얘가 식스야? 아, 딱대 딱대 일 아, 일후1대 1주일 후에? 아, 1주 아, 1주일 아, 1주일 후에? 1주일 후에? 주일 후에? 1에주에 이 폐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손목까지 권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어 잠깐만요 어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 <웃음> 스콥트에붙세트야 <웃음> 설마 아.. 왜 맨날 불길한거는 예감이 틀리지 않을까 정말 아저씨 이리 오세요 좀.. 좀.. 좀먹히나 싶었는데? 한번더 먹힌다 먹힌다 먹힌다 먹힌다 식스가 막은거 봤죠? 방금 여러분들 식스가 길막했어요 어, 어, 어, 어. 한번두번세번야 어. 어.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네 번으로 다 쳐야지 그냥 이거, 이거. 아니 이거는 네 번으로 다 치자 이거는 그러니까 빨간색 어, 빨간색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빨간색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자. 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아이, 너무 좀 빡빡하다. 야, <웃음> 죽이... 죽이려고 나를... 아, 죽이려고 사람... 여러분... 자 딱... 좀만 봐주시오 선생님들, 선생님들, 선생님들! 좀금 가르세요. 오늘 저거 하면 죽습니다요. 내일 출근입니다요, 선생님들. 제가 잘못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제가 참네 아, 모든 걸 잘못했으니까 예, 오늘 일단 80개 하고 아, 내일 또 맞아 8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없다. 아 잠깐만 아 무릎 아파 나이가 들어서 <웃음> 무릎이 아파 아이고